국민 가수 이솔로몬이 첫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만난다. 이솔로몬은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손으로써 내려간 것들을 개최한다. 손으로써 내려간 것들은 등단 시인 이솔로몬의 짙은 감성과 감동 가득한 곡들을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콘서트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솔로몬은 지난해부터 공연을 준비하는데 매진했고 데뷔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선보이게 됐다. 이솔로몬은 2월 25일과 26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소양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이솔로몬은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된 셋니스트로 지난 여운을 선사할 계획이다. 서울 공연이 티켓 예매는 9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 링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 공연 티켓 예매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예스24 네이버 티켓 멜론 티켓에서 오픈된다.